중앙사 국화시험 분석을 작년 12월에 실시했는 45회입니다. 이 45회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연도별 응시합격을 보도록 하고요. 연도별 출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에서 2021년 3년 그 다음에 작년에 45회 문제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이제 국시, 국시 원서 접수부터 합격 통지 다 받고 면허 받을 때까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길지요. 약자로 국시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접수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5회는 아직 국시원에서 이 자료가 올라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43회가 2019년 12월 21일 시행됐고 44회가 2020년, 그다음 45회가 작년 12월달에 시행됐는데 우선 합격률 보시면은 이렇게 합격 연는이 붉은색이니까 쭉뭐 이렇게 하다가 자 이렇게 54.9%에서 70.2%. 그 다음 45회가 약 75% 이렇게 에, 합격률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럼 올해 뭐 이렇게 훅 떨어질 그런 가망은 크게 없고,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국시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시험 과목 수는 크게 이렇게 네 과목으로 나눴습니다. 자, 여기에 1교시의 1리, 1리 영양학 및 생화학 60문항. 그다음 2교시 영양 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60문항. 60 60 120 문항. 2교시 식품학 및 조리 원리 40문항. 2교시 두번째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 60문항 합계 100 합하면 220문항입니다. 자 문제수 220문제 한문제당 1점 이렇게 치면 은 220점이 총점이고 자, 여기에서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220문항 중에 과목별 그러니까 1, 2 2교시 1, 2 자, 이게 네 과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과락이 있습니다 자, 예로서 영양학 및 생화학의 60문항 중에 과락은 40% 미만이니까 4, 6이 24 24 24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이 23문제를 맞췄다면, 과락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락 40% 미만, 과락. 그리고 평균 60% 이상. 그냥 220에 60이면, 2622, 2622. 132문제 이상 맞추면, 국가 면허가 여러분들,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 문제. 식품학 조리원리. 어, 어우, 이 영양생화학을 열어야 되는데. 파일을 내가 안 가져왔나?